약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잊고 네, 있던 반스까지 팔아서 풀면서 땡겨라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로토스의 콩콩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비트코인 지금 사도 돼요? 아, 요거에 대한 확실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냐? 아.. 지금 사도 됩니다 네 솔직히 지금 사야죠 네, 사야 합니다 옆집 사람이 주식으로 뭐몇억 벌었다 어, 비트코인으로 몇억 벌었다 맨날 배만 아파하고 네, 그러다가 언젠간 떨어지겠지 떨어지겠지 하다가 지금 비트코인이 4천만원 가까이 올랐어요 네, 언제까지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순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어, 재테크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상품이 저는 암호화폐 시장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어,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 제 답변은 사도 된다 어, 사야 한다 이겁니다 어, 사실 이 답변은 매매에 대한 접근방법에 따라서 어,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틀린 답변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어, 요거를좀 미리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 본인의 매매 성향 어, 그이 내가 한번 투자를 했을 때 얼마에 대한 수익률을 목표로 두고 얼마동안의 기간으로 이제 어, 그 포지션을 유지를 할 건지 이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어, 가지고 계셔야지 투자를 반드시 어,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입장인데 이 성공적인 투자를 하는에 있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지 어,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투자를 하는 기간 요거를 이제 포지션 기간 포지션을 유지하는 기간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어, 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어, 단타 아니면 장투 이런 식으로 좀 어, 기간을 기준으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단타라고 하는 거는 일단 짧게는 뭐 하루 아니면 길게는 2, 3주 이런 중단기 투자를 말하는데 이런 하락 트렌드가 뭐 2, 3주 동안, 동안 갈 수가 있으니까 진입 시점을 상당히 좀그 어, 분석을 세밀하게 해서 정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지금같이 내가 당장 사가지고 한 2, 3주 동안 비트코인 막 몇백프로 몇십프로 몇 올라가는 걸 기대했다 라고 한 사람들은 막 이렇게 급해 가지고 어, 조바심에 이제 샀다가 어, 몇주 있다가 바로 막 마이너스 한 30% 정도다 그래가지고 아 괜히 샀어 해가지고 팔아버리면 은 바로 어, 거기에서 반등이 일어나는 마법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래요 사자마자 떨어지고 팔자마자 올라 버리는 그런 마법을 어, 여러분들이 진짜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짧게 짧게 접근하는 방법은 상당히 좀 난이도도 어렵고요 어, 상당히 좀 기술적으로 어, 좀 경험도 많이 필요하고 어, 지식도 많이 필요한 그런 투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 오늘 우리가 주로 살펴볼 것은 어, 장기투자에 대한 관점입니다 어, 짧게는 몇 개월 아니면 길게는 몇년 동안 푹 묵힐 그런 장기투자를 말하는데 사실 이런 성향 그리고 이런 그 투자기간은 솔직히 현재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실제로 가격이 계속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관점이라고 했을 때 지금이 이전 고점 그러니까 바닥을 찍고 가는 과정의 시작점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가격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장기 투자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없어질 거라는 기대는 안 하잖아요 어차피 쭉 우상행할 거라는 기대로 투자를 어, 시작을 하시는 건데 어 솔직히 이런 관점이라고 하면 은 당장의 어떤 조정, 가격 조정은 별로 무의미하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그 길게 보는 입장 어, 장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 방법들, 이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한 번에 몰빵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막 장기투자 하시는 분들 막돈 바리바리 써들고 비트코인 지금 사도 돼요? 지금 이거 3억 있는데 굴리고 싶은데 한 번에 다 넣어도 될까요? 요거는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목돈을 한 번에 밀어놓고 장기투자를 기다린다 언젠가 올라가겠죠 요거안 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3억 몽땅 넣어놓고 쭉 기다렸으면 어차피 지금 어차피 올라가는 가격인데 길게 하락장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몰빵하면 은 이게 리스크가 너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을 두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들를 분할해서 적정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해야 됩니다. 분할 매수라고도 하는데 어, 이런 식으로 좀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금을 분할해서 일정 기간 동안 꾸준히 어 매집을 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 장기 투자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필수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전문적인 용어로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합니다. 비용 평준화 개인마다 다르지만 매일 또는 매달 주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매수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월급을 받을 때내 월급의 10%를 무조건 비트코인을 살 거야. 그러면 월급 날 무조건 뭐 가격 중요치 않아요. 그냥 무조건 사는 거예요. 매달. 그래서 이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나는 앞으로 2년 동안 비트코인을 매집을 할 거야. 2년 동안 매달 같은 기간 동안. 그래서 어, 주기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가격이 어떻게 흘러갔건이 주기적으로 그 같은 기간에 매수를 하게 돼, 매집을 하게 되면은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가격 움직이는 그틀틀 틀 안에서 평단가라고 하죠. 그 매수의 평균 가격이 중간 정도에 맞춰집니다. 최고가를 머리 뭐 바닥을 이제 발바닥이라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한 허리에서 허벅지 정도에 맞춰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 평단가를 중간 정도로 관리를 해서 앞으로 이제 그 상승률을 노리는, 노리는 그런 투자 방법을 코스트 에버리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요 매수 기간은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난 앞으로 뭐 2년 동안 요 매집 단계를 거칠 거야. 코스트 에버리징을 2년 동안 할 거야. 그게 아니고 아니면은 뭐 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2천만, 4천만 원인데 난 앞으로 비트코인이 뭐 6천만 원 올라갈 때까지 뭐 비트코인이 지금 떨어지건, 올라, 떨어지건 올라가건 어쨌든 비트코인이 다시 6천만 원이 될 때까지 계속 매집을 할 거야 라고 어, 기간이나 아니면 가격에 대한 기준을 정한 다음에 요 코스트 에버리징을 예, 실질적으로 어, 투자 방법으로서 적용을 한다고 라 했을 때 장기투자에 있어서 요거만큼 좋은 방법이 없다고 저는 어, 봅니다 초심자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처럼 코스트 에버리징을 통해서 좀 이렇게 어, 평단가를 관리하는 그런 투자 방법이 어, 꼭 필요하다 아무튼 이렇게 어, 비트코인 지금 사도 되냐? 요거에 대한 어, 답변을, 어, 좀 투자 관련된, 어, 그런 지식을, 어, 덧붙여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어, 오늘 이렇게, 어, 살펴봤고요 여러분들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콩바!